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된 삶을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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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 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바돌 도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리아가, 스리아, 스가리아의 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리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다 되었다, 되었나이다 다되었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한 자,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이르시되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위다 땅을 흩뜨린 여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는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인물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대체 건축을 시작했지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수 있도록 격려했고 학계 의 사역이 시작되고 2개월 정도 후에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언급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왕 제2년 8개월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스가에서는 많은 환상들이 등장,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꿈으로 환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이 붓고 피부가 올라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에스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또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깨뜨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죠 그래서 묵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는 소망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면에 강한 확신을 주신다거나 드물지만 종종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매일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친구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가내 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며 이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많이 있던 나무로 초막절에 지붕을 올릴 때 사용되었던 나무이고요. 상록관목으로 1년 내내 잎이 잘 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무가 종말적인 회복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의 본문인 스가라서에서도 회복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화석류 사이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천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두루 다니라는 명령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두루 다니라는 명령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천사가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걸까요? 당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수많은 반란을 잠재우고 표면상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대우에 반기를 들고 과도한 세금을 거둠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함이나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보면 반어법이 잘 쓰여진 구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두루다니며 땅을 살피는 천사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소리를 주님께 전달합니다. 그 천사들이 12절에 여호와께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다 되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주님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천사들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기를 마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무너졌으며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의 주님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죄로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의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내가 불쌍히 여겨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중보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능력을 열볼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테반은 돌로 처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돌로 쳐서 처형을 할 때에는 죄수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수에게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파게 합니다. 약 2m에서 3m를 파게 되면 죄수는 그 구덩이 끝에 꽁꽁 묶여서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당시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공의회 회원 한 명과 두명 이상의 증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데요. 그두 증인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죄인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고 공의회 회원이 그 처형을 집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공의회원 앞에 벗어두고 큰 돌을 죄수의 가슴에 던지면 죄수가 구덩이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그 구덩이가 다 메워질 때까지 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당시의 공의회 회원으로서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담의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바로 그 사울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 예수가 뭐라고 자기 목숨을 버려? 예수가 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 왜 손가락질을 받고? 능욕을 당해 저런 현실감각 떨어지는 녀석이라고 혀를 차며 모자란 취급을 했을, 모질이 취급을 했을 겁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로 스데반을 내려다 보며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회에 빠뜨리는 거야? 저런 모자란 녀석 같으니라고 예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그 사흘을 위해 자신을 돌로 치기 위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 스스로 내 죄를 위해 죽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저 죄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질 운명인 나에게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을 위해 기쁘게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그 사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큰뻑 젖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 정말 비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스테반은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한번 맛보았던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러한 기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을 조롱하며 스데반을 처형했던 그 사울이 그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스테반의 간절한 기도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기적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매일 울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불과 50년, 50년 전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고 배고픔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손가락,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온 세계가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오늘의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중보하여 나의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 세대와 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기적을 보는 세대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최고의 고통을 준다는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시고 모진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을 다 견뎌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축복이며 언제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보하며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한그 스테반의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